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학동 호랭입니다 어제 그제 이렇게 3일 동안 지금 영업을 못했어요 다름 아니고 저희 티켓 발매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하드가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지금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지금 한 7시 정도 됐습니다. 오후에 다시 또 가게를 들어가 봐야 하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서산에 가볼까 합니다. 오늘 목적지는 충남 서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시간상으로는 한 2시간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새벽 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달리는 건데, 이렇게 바이크로 서산을 가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서산에 유명한 데는 목장길이 있잖아요. 어, 일단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쪽이 보령댐 가는 쪽이거든요. 상당히 경치가 좋은 쪽이에요. 이쪽도. 드라이브하기 정말 좋은 길 중에 한군데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길 자체가 아름답고 물을 따라서 쭉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멋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노지 캠핑 가기지 않습니까? 그냥 딱 보면 은 조만간에 한번 올 생각인데 네, 장소는 알려드릴게요. 와 멋있다. 여기는 뭐 전체가 완전히 노지 캠핑장소 아니에요? 딱 봐도 여기에 실제로 캠핑장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달리면서 오른쪽 편에 캠핑장 한 두개인가 있었어요 이런데는 뭐 완전히 노지 캠핑하기 너무 좋은 곳이죠 해미읍성에 왔긴 왔는데 목적지는 서산 목장 쪽이기 때문에 우선 지나치기로 하겠습니다. <놀람> 와 이제 초지가 펼쳐지네요. 이제 보이네요 여기. 이런데는 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소가 와서 풀을 뜯어먹지는 않나봐요 이쪽은. 와, 와, 멋있다. 이쪽이 용유지 주차장인 것 같아요 여기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지금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바이크로 한번 이쪽으로 해서 한번 길을 따라서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야 이렇게 다들 통제돼 있대 길이 사람만 갈수 있는 거야 어디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 거냐. 오늘 서산 투어링은 완전 폭망인데 폭망. 폭목. 평일에는 여기가 열릴 수도 있는데 주말엔 아예 출입이 안 되네요. 사람은 조그만한 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바이크 건, 뭐, 뭐 자동차 건 아예 들어갈 수 없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한 건데 그게 근데 초지만큼은 좀그 작은 자전거나 이 바이크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예 출입구가 지금 다 막혀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완전 폭망입니다 폭망 가다가 어디 사진찍기 좋은데 있으면 거기서 몇장 찍고 그냥 복귀해야 될것 같네요 보니까요 더 이상 바이크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 입구가 막혀있던 곳이 용유지를 올라가는 곳인데 용유지가 원래 그게 개인 땅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면 당연히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이쁘게 개방을 해서 꾸며놨겠지만 은말 그대로 거기는 그냥 개인 땅이기 때문에 목장용도로 저렇게 사용하려고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하나봐요.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은 아까 그 게이트가 열려있을 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저같이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주말이고 휴일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막은 것 같아요. 평일 같은 때, 그런 때는 아마 열려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의 3대가 덕을 쌓여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긴 시간들에서 올수 있... 오기에는 좀무엄하기에는좀 <웃음> 그런데요 상당히 지금 다른 포인트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예정이 없던 그런 포인트인데 한번 가고 있어요 아무튼 뭐 길은 똑같잖아요 여기는 금방 게이트가 그나마 열려 있더라고요. 아, 저기에서 이제 딱 통제가 되네요. 저기서 저기에서. 여기까지만 맛을 보고 돌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다들 연구 단지고 그래서 저기에서 딱 걸리죠. 저렇게. 아이고. 기분은 냈네요 기분은 냈어 자 이제 돌아가봐야지 오늘은 그렇게 큰 소득이 없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그렇네요 근데 뭐 하기야 이렇게 움직이는 자체가 벌써 기분이 좋은 거기 때문에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꽤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주 매주 좋은 곳들을 다니면서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별 실망 안하셔도 될 겁니다 다음 주는 또 좋은 곳으로 다녀와서 또 재밌게 영상 올려 드릴게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 와 여기는 그냥 완전히 노지 캠핑하면 기가 막히겠네요. 약간 경사가 있긴 한데 저쪽으로 보면 좀 평평한 데가 있어서 와. 진짜 멋있네 저런데 죽은 나무들 있잖아요 저런거 잘라가지고 뗄감으로 써도 되겠네 와 멋지네요